아, 실밥이 없는 경우 처음 3일 정도 어, 눈 주변 부위를 피해서 세안을 하시고요. 실밥이 있는 경우에는 수술 후 4일째 실밥을 제거 후 세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쌍꺼풀 수술은 어, 수술 후 다음 날 가장 많이 붓게 되는데요. 어, 얼굴을 대도록 심장보다 높게 유지하도록 하시고요. 어, 병원에서 드린 그 아이스팩, 냉찜질팩을 처음 3,4일 정도 열심히 하시는 게 권장됩니다. 처방해드린 약은 처음 3일간 하루에 3번씩 드시고요. 붓기 예방이나 혈관 수축, 염증 방지를 위해서 음주, 후변, 찜질방, 사우나 그런 것은 처음 한달 정도 삼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주의사항을 잘 지켜 빠른 회복을 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